참나가 제가 안에 있다고 하니까 그림을 그릴 때 안에 그리잖아요. 근데 이걸 같은 차원으로 생각하시고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공이 없는 차원이, 즉 차원이 달라요. 우리의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다 그려 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고 밖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 내 안에 참나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에고는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밖이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왜? 다 그냥 근본적으로는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에고 입장에서는 바뀌라고 느낄 수 있어요. 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거는 울고 웃고 하는 건다 참나에서 나온, 참나의 뿌리로부터 나온 힘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덕에 우리가 울고 웃고 산다 그러면 안에 있다고 설명하는 방식도 좋은데요. 어, 우리는 하나님의 바다에서 일어나는 작은 물거품일 뿐이다라고 이해하면 이 에고는 참나의 바다에 있는 작은 알맹이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밖에 참나를 밖에 설정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니네 밖이네 하는 거는 필요에 따라 에고가 이해하기 도, 좋게 돕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뭐라고요 다른 차원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차원에서 여러분 여러분이 몰라라 면요 여러분의 고뇌가 다른, 다른 차원과 접속됨으로써 이 고뇌가 어, 그 승화되는 거고 그래서 더 자명한 진리가 우리가. 우리 내면에서 올라오더라도 그거는요. 다른 차원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한테. 영감으로. 그러니까 이걸 밖에서 받았다. 안에서 받았다. 이건 부질없는 논인 거예요. 성령이 밖에 있지 않나요? 안에 있지 않나요? 그다 부질없는 소리예요. 다른 차원에 계세요.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요. 온 우주 안에 성령이 꽉차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차원이니까 성령에 근거하지 않은 티끌 하나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차원이니까 우리가 우리가 사는 이4차원 시공간의 모든 존재는요 성령의 근거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 성령은 안 보여요. 왜? 다른 차원입니다. 고차원입니다. 그